어? 저게 뭐지? 우와! 우와. 뜯어보자. 뜯어보자! 오! 허고거 해지 뭘? 얼른 뜯어보자! 우와! 음. 정말 음. 예쁘다! 우리보다 더, 더 크다! 주자. 뚝뚝. 군이다. 정말 신기해.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기다리자. 그리가방이 조금 깨졌어. 깨졌어 더 이상은 안 깨지나? 해 지고 있 어.